합니다. 오늘은 7월 5일,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찬송 4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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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김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비록 소수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소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엄습한 공포와 두염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 영혼이 약하여져서 부지간에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옵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에 속히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과 특히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내가 가득히 임하여 하루속히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강건함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실어주시어 저희 신명들의 영과 혼에 파고들게 해주시고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아 변화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이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김정은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남북이 평화를 공존하고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며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세기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한란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도 늘 말씀 속에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탁드리오며 극복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49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나다나엘이에요. 나타나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름이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돌로매예요. 이 바돌로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어, 불러온 사람이지요.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서 너가 부르시니까 쫓아오느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이 나다나일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먹을 것이 있고 평안하고 햇볕이 내려지지 않고 바로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행복하고 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빌립을 보내서 또 부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를 왜 불렀을까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더큰 일을 보게 하려 한다. 더큰 것을 얻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또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는데, 이제 무언, 무엇을 더 바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그것보다 더큰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큰 것을 보게 하려고 사실은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더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주거이받건니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러한 상태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큰 것이에요 오랫동안 산다든가 건강하게 산다든가 또는 재물을 많이 모은다든가 큰 명예를 얻는다든가 심지어는 영원히 산다든가 이것, 이것보다 더큰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하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려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참부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소원과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부르심을 듣고 나다나엘처럼 예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나다나엘과 안드레를 비교했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이지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부름을 받고 예수께 나온 자입니다. 이두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던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었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부름이었습니다. 물론 100km가 넘는 길을 따라온 안드레의 경우에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록상으로는 그가 예수를 따라다녔다라고 먼저 나오지만 사실 그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안드레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구원에 있어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 두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와 나다나이를 비교를 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라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각각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오직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차원이었지요 실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단한 가지 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한 가지 길, 이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칠 뿐이지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단 하나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는 도구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불의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율법을 어기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 도구마, 이 가르침에 반대하거나 혹은 그와 다른 방식을 주장하는 것, 이건 역시도 불의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장들 때문에 항상 진리는 그 나아가는 길, 길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한 방해를 바울은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경건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지요. 오늘은 또다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갔을 때에 나다나이이 무화과 나무에 앉았었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 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빌립이 보고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저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 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었, 뜻이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였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 그것은 첫째 한 인간으로서의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위 지복의 상태에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무화과나무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복지에서 포도와 석류와 함께 영원히 누릴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것을 가르키고 있지요. 둘째,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오래전에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 무화과를 얻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셋째, 무화과 나무는 요나가 햇빛을 피해서 가졌던, 햇빛을 가졌던 그 박렁쿨, 그것을 대신하는 것인데 인간의 온전한 피난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나다나일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라는 것,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기를 바라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가 바라던 소망을 다 이루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그를 부르신 예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기에게로 부르신 것이지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바로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무슨 제자훈련을 받게 하거나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결국은 그에게서 앞으로 자기가 얻을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나사, 나다나이를 부르신 것, 것입니다. 이미 그 구원을 누리고 있던 나다나이를 깨운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부르심, 나다나이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 소명은 그 목적이 어느 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예수의 예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종교에 입문한다는 라것 사실상 기독교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예수께서는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자들,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혹은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로 불러내신다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여금 앞으로 마땅히 그 나라에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훈련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성경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허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큰 일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제 겨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또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서정에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큰 일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너무 초등학문적이지요. 바울이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큰 일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잘 나오다가 한번 잘못하면 무슨 벌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몇 달을 교회에 못 나왔는데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요 여러분 이런 걱정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걱정 죽음의 종로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에 우리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를 친히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무슨 일이라도 닥치면 어떡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마음 놓고 이렇게 게을러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박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게으른 것을 인정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하는 것, 우리의 죄지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혹뭐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이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왜 이런 훈련들을 받는 것입니까? 대답은 더큰 일을 보려고 입니다 그렇다면 그더큰 일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보다도 더큰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 또는 영원한 생명 이미 말씀드린 그런 지복, 구원 이것보다 더큰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자기 형님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밭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베드에서 돌베개를 자고 배고 자고 있었는데 그때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8장에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즉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더큰 일이라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 일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지요. 이것이 그에게 더큰 일입니다. 그가 자기 형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큰 일, 그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오르락 내리라 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이로 미, 미루어 보건데,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더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자고 배고 잠을 자는 것 바로 그 집에 왔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구원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첫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둘째 구원이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지금 나다나이를 자기에게로 자기에게로 부르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 소통의 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장소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더큰일 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뛰어넘는 혹은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나의 무화과 나무 한 그루보다 더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흔히 쓰는 시장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끝판왕이 바로 이더큰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것이 행복이라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해서 추구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요.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첫째 그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바로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 디나미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당 갑시다. 이런 말들,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찾아낸 가장 좋은 솔루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뜻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무엇이냐고 라고 묻기조차도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구원은 병을 낳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람을 찾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해서 결국은 그 생각과 삶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더큰 일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자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더큰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더큰 것을 보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이더큰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더큰 복, 더큰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들어오시다 보면 바깥에 봉원함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활동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함께 커피도 마시고 빵도 나누었던 친교 시간 이 친교 시간도 당분간은 보유입니다 또 예배당 안에 가장 중요하게 있을 성가대와 또 성가대 연습 등도 아직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던 수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오후 성경공부 및 구역예배도 8월 말까지는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학이야 방학이 아니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일 여름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던 공과 공부인데요 이 공과 공부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매일 성경읽기 프로그램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께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 읽기는 7월 6일부터 내일부터 8월 29일 금요일까지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5일동안 여름 성경 읽기 있습니다 소재는 세 가지 나라말로 되어져 있는데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 한국어고 그 다음에 The Bible for y o 네덜란드 말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더 Bible for You, 영어로 된 성경, 한 주에, 하,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총 40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원 장로님께서 이번 7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9일에 장로 임직하셔서 3년간의 모든 과정들을 훌륭히 다 완수하시고 또그 모든 노고들을 다 감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잘 휴무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장으로 다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오후에는 정기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온라인 상에서 스카이프로 운영위원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